어트뷰. 전 촬영에서 우리가 실내세차 요령을 좀 알아봤잖아 가장 먼저 했던 게 매트를 빼고 그 다음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매트 세척을 좀 디테일하게 세척을 좀 하는 요령을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럼 이제 매트부터 빼내야 되겠지 어우 어, 진짜하다 매트 세척을 하기 전에 상태를 좀 살펴보라고 이런 이물질들이 코일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뭐 이쑤시개도 어? 있네 굵은 그 찌꺼기들이 있는 거는 바닥에 대고 잠깐 좀 털어주면 돼 이렇게 살짝 살짝 털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, 세척을 들어가면 된다고 일단 여기 보는 것처럼 매트가 일반 순정용품 패브릭 매트가 있고 또 한동안 유행했던 이 벌집 매트가 있어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포일 매트가 있어 근데 오늘은 이거 두개는좀 그냥 던져놓고 포일 매트로 매트 세척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고압수를 이용을 해서 물을 뿌리는데 한쪽 방향으로 밀어내듯이 물 소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뒷면도 이렇게 물을 뿌리고 난 후엔 이런 LPC, 다목적 클리너 이런 걸 준비하고 브러쉬 같은 걸좀 준비를 해서 좀 깔끔하게 세척을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살살 살살 좀문지르고 이렇게 한 2, 3분 후에 다시 고압수로 처음처럼 밀어내듯이 밖으로 뒤집어서 한번더 이렇게 해주면 세척은 일단 끝나는 거야 예, 탈수를 해줘야 되니까 한번 이동을 해볼게 아, 나는 이런 걸좀 활용을 해 이거 철물점가면 10개 한 3,000원이면 사더라고 하나에 300원 꼴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부분 매트가 이런 구멍이 있단 말이지 그럼 요 구멍에다 끼우고 햇빛이 잘 드는 데다가 요렇게 걸어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탈수가 되겠지 그럼 요걸 이렇게 걸어놓고 탈수가 되는 동안 뭘 하냐 매트에만 이물질이 있는게 아니고 그차 안에 바닥에도 이물질이 꽤 있다고 그거를 청소를 해야지 네, 요런거 이제 청소기 갖고 이렇게 빨아내준다고 요렇게 빨아 내주면 되는 거야 깨끗해졌지 이제 마지막 공정인데 살균세정제를 좀큰 통에 있는 걸 구매를 해서 요런걸 소분통에 나눠서 이제 내가 쓰긴 써 그러니까 저 청소기로 빠른 바닥 부분을 요렇게 소독제를 뿌려서 어, 소독을 해주고 아까 건조가 된 매트 있지 거기도 나는 이렇게 저 살균소독제를 좀 뿌려준다고 기분이지 기분 좀. 이러면 좀 나았겠지 하는 나을 거야 뭐 요런 다음에 바닥에다 깔아준다고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 거야. 깨끗하잖아. 기분도 좋잖아. 이렇게 해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 좀 깔끔하게 살균세균하면 운전할 때 기분이 좋아지겠지. 바닥 매트, 이렇게 하면 돼. 별거 아니잖아.